내 정신병 아니라 했잖아! 내 정신병 안걸렸다고안 미쳤다고! 내를왜 어. 미친놈 취급받는데! 왜 나를 다 미친놈 취급받냐고! 어. 아보를 언제 마신니까? 절 제보는 언제쯤 하신 건가요? 제가 11월 아니 10월 한 말경쯤에 했을 거예요. 음. 저희 큰 오빠가 10월 18일날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올해 그 음. 작은 오빠가 4월 말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갑자기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는 게뭐다뭐 뭐 편하게 살다가 가신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뭐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사는 음. 것도 힘들고 막이래서 형제분들 그렇게 사남매신가요? 그렇게사남 예. 네. 예예 두 분이랑 예. 오빠, 가운데 오빠들 두분예 두, 제가 두 만드. 분은 근데 오래 돌아가시고 예. 음. 위암이 뭐 완전 말기여가지고 판정받고 3 개월도 못 살고 그냥 음. 4월달에 올해 사월에 예4월3 뭐. 0날 그러고 보내고 났는데 갑자기 또큰 오빠가 갑자기 좋아서 여기서 자다가 혼자 쓰러졌어요. 갑자기. <목소리> <목소리> 야, 음. 응. 결혼식 음, 예전 얘기지만 혹시 응. 그 형제분들의 어머니 아버님은 언제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지 오래됐지. 엄마는. 74년. 그렇죠. 오래됐어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 엄청 오래되시긴 했어요. 친정엄마는. 아버님은 그럼? 아버지는 한한 30년, 3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큰언니가 고생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응. 제일 많이 <웃음> 하셨어요. 네, 뒤치다거리다 해주시고 오빠들도 결혼을 다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돌아가셨어요. 일찍. 어, 형부가. 언제쯤 돌아가셨나요? 오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25년 다 <웃음> 돼가네. 우리 아들은 다나포항 살고 멀리 살고 음. 하나는 여, 이제 직장 다니고 음. 둘리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동생 세 명을 보필하시다가 예. 결혼하시고 또남편이또 자제를 또두고에또 이렇게. 엄마 얇게 댕기 살았어요 고생 많이 하고 살았지 저것도 커면서 욕받고 항상 사는 게 친정이 이렇게 편는지를 않으니까 마음은 얼굴에 응, 친정이 신경이 쓰여서 응. 이번에도 오빠들 이러고 두고 나니까 언니도 물론 젊을 때부터 사는 게 힘들었지만 오빠들이 그렇게 또 가고 나니까 또 이제 마음이 한편으로 더 쓰이는 거예요. 고생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좀 지금보다는 더 조금 편하게 하면 <웃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제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오빠들도 좀. 이때까지 고생을 하고 갔으니까 어 안녕하세요 네 근데 네. 네. 아 올라오기 힘들다 네.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래도 이 집안에 오한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네. 어. 근데 어디 물어보고 안 다녔어? <웃음> 저도 다녔죠 진짜 음. 많이 다녔어요 네. 근데 뭐 시원한 답은 아무것도 어. 없고 음. 근데. 그러면 둘째 음. 오빠가 몇 살이었어요? 무슨 띠였는데? 띠니띠 10살 제가 59년. 받기는 내가 이모님 두분 것만 받아 가지고 네. 음. 예, 예. 어. 옛날에 할매가 물떠놓고 안빌드나 빌었지. 응. 신주 딴지 모셔놓고, 응. 조항에도 이렇게 물떠놓고 빌고. 응. 맞지? 응. 그 뭐, 날 되면 성주다 이래가지고, 집도 위하고, 할매가 응. 많이 빌던 집이야, 정시집이. 응. 예. 근데 정시집이 왜 빌었냐 하면, 명이 없어서, 자식을 응. 낳아도 일찍 죽는 일이 자꾸 생기고, 응. 아버지 때, 응. 어, 그 아버지 형님이 네. 머리가 너무 좋아 서당에서 네. 갈르기 없다 이래서 공부하면 네. 죽는다고 아버지를 그걸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 그만큼 명이 없는 집이라서 아. 할머가 음. 자식을 낳아도 자꾸 일찍 일럴 일이 생기고 음. 자식이 안 되니까 자식 달라 음. 엄청 빌던 집이에요 음. 정식 자체 명이 없는 집이다 보니까 대대로 할머니들이 음. 절에 가서 또 빌고 칠성당이 빌고 음. 산신당이 빌고 뭔 말인지 알겠 네. 이게 칠성줄이야 어, 에이. 그래서 간신칠성이라 하거든, 집에서. 그래서 명달라고 엄청 빌었던 집인데, 네. 그렇다고 아버지가 뭐 오래 사셨나? 네. 못 살았잖아. 에이. 에이. 어, 그래서 아버지도 일찍 가시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산소를 손을 댔나? 산산을 뭐 이장을 했나, 정시집에? 다 이장했지. 그치? 이장해갖고 없었지. 어, 언제 그랬어? 10몇년도 넘었을 거예요. 벌초할 사람 없다고. 어, 어, 내가, 어. 이제 순산이 있는 거 하고 다 팔아갖고. 할머니가? 내가. 어, 그니까 이모가? 응, 응 내가 했어. 어,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전복 뿌렸지.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앤 게 할머니, 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야. 그렇게 예. 어, 예, 예. 네 분을 예, 그랬던 거지. 예. 어. 산바람이. 위 때는 조상을 엄청 위하던 집이야, 정시집이. 예, 예. 유세차 하면서 예. 옛날에는. 예. 어. 대종간에, 뭐, 있잖아, 소종간에, 예, 예. 종반간에 이런 걸 하던 집인데, 음. 내려오면서 이게 좀 뿔뿔 흩어졌어. 음. 음. 그래서 상강 오리는좀 많이 깨지면서, 음. 이모 집, 이제 형제들, 아버지, 엄마, 음. 이모들, 자식들이 이 줄을, 안정 기운을 엄청 많이 갖고 태어났다. 음. 그래, 오빠 둘을 보면, 사주가, 음. 음. 둘다 신줄이 너무 쎄. 음. 어, 고집도 쎄고. 맞아요. 말, 욕심도 말, 많고 아나무인이다 네. 그만큼 기운을 완전히 막아놨단 말이야 그게 음. 이때부터 내려오던 이 칠성바람이라고 산신의 전기가 끊어지면서 음. 또 이모가 산소 이장을 하고 나다 보니까 둘째 오빠, 둘째 오빠를 정신적으로 음, 더 많이 안 좋게 음. 음. 둘째 오빠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둘째 오빠는 신경정신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어요 오. 정신병원에 그 이번에 계속 있었어. 몇년 동안이 있는... 한 몇십 한 20, 20년 넘게 년도 있었지. 계속. 이제 병원에만 계속 있으니까 같이 살기 나는 그게 마음이 제일 아픈 음, 거야. 음. 오빠가 똑같은 우리 세대인데 자기 하고 싶었던 거뭐 음. 자유롭게 살아 버리지 못하고 사는 간게 안타깝고 음. 이때 보니까 그 암이였었다고 결국에 암이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모 뭐 완전 말기여 가지고 음. 한정받고 그니까. 3개월도 못살고 그냥 <웃음> 4월달에 둘째 오빠가 원래는 좀 삭삭하고 엄마야 응, 좀 여자 같아 어, 살갑단 말이야 어, 착하고 어, 좀 그랬는데 갑자기 사람이 점점점 조금, 조금씩 조금씩 어, 변하면서 이모가 이장을 하면서 확 나빠진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오늘 좀 닦아주고 엄마야 그러니까 이모 그래서 차수 이모가 뭐 때문에 원인을 알고 싶다 했잖아 이게 원인들이다 이걸 빨리 오늘은 이걸 조금 잘라주고 걷어줘야 예, 이모 자식들은 또좀더 예. 편안하게 살수 예, 예,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 덜 이제 아프고 예, 예. 그래 좀 건강하게 살면 예, 예. 좋잖아. 맞아. 응. 예. 예. 네. <목소리> 자 오늘날에 이민년이라 예. 동지 딸초 열흘입니다. 예. 뭔소슬로 <웃음> 어? 실시평생 넘게 살면서 산전수준 다 겪으시고 어? 남이 겪지 않는 것도 엄마는 다 겪고 살아왔고 그렇죠. 부모 덕이 있겠나 형제 덕게 있겠나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동생들한테는 시집을 가서는 거기서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네. 인생 살아봐도 어? 아이고 빨리 안 죽나 싶지 안 죽는다 <웃음> 어? <웃음> <웃음>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슬프도 슬플 시간이 없었고 솔직히 힘들어도 힘들 시간이 없다 어, 상문 끝에 지금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노 그래도 허허 살아야만 사라지니까 그래서 눈물 난다 내 동생 붙잡고 울어도 보고 싶고 내 부부 원망도 해보고 싶고 내 자식도 있는데 진짜 얼굴 들고 하늘 볼 시간이 없었다 살아온 게 그렇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네.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네. 실을 말렸을까? 네. 맞습니다. 어, 그게 궁금하지, 이모야? 네. 어, 왜 어느 한 놈이라도 살려놓고 신혼 내려가게 하든가 어느 친정이라고 기댈 때한군데나 만들어주든가 그 망자들도 불쌍하다. 네. 어? 그래서 그 원이라도 잘 닦아서 네. 오늘은 극락가시라고 네. 보내드리고 네. 우리 정수리 네. 이모야 네. 우리 이모야 남은 생.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 건강하고, 예. 예.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어, 살았으면 좋겠다. 예. 그쵸? 제발. 네. 어? 많이 네. 눈물난다. 네. 어? 네. 예. 제발. <웃음> 제발. <웃음>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정시 친정주례 응. 잘 풀어서, 네. 어쨌든 그다음 그 다음 내려갈 네. 때도 자식한테 좋은 기운이 갈수 있도록 네. 도와달라는 정성이 네. 어째 부정영정이 었겠느냐 네. 천상천국에는 올던 부정이고 네. 지하 2 8세에는 올던 부정이다. 자, 네. 은강산이라 이 도당 부근을 빌려서 이가정명자부정현장 네. 가려내고 차례차례 산신의 길문 열러 갑시다. 동생 내 네. 네 왔다 내네 왔다 내 어? 네. 네 왔다 <웃음> 나를 왜 그렇게 했노 <웃음> 나한테 왜, <웃음> 왜 그렇게 했노 <웃음> 내가 정신병이가 난 정신병이 아니다 내정신병 아니라 했잖아 나 정신병 아니라고 내 정신병 안 걸렸다고 안 미쳤다고 내 미친놈 취급하는데 왜 나를 다 미친놈 취급하냐고 <웃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밖에할수 없다고 왜 <웃음> 네, 네. <웃음> 오빠가 <웃음> 그러고 다닌다고 다들 그래서 니네 혼자 담당해야 된다고 어, 그래서 내가 너무 대꾸지했나 대꾸지는 안 했어 내가 너무 대꾸지했나 <웃음> 내가 남을 죽였나 소질을 뺐나 너무 그저 안 했다 너무 그저 안했나 너무 그저 안 했다 내려 왜 20년 동안 병원에 가다 눈너 내려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미안해. 내 청춘을 어떻게 하라고. 미안해 어, 어, 오빠. 오빠 어, 미안해. 알콜 중독이라 하지 마. 얘기해라. 날쫄깃해가고 나를 병원 가고. 그래. 어. 내가 목도 쪼르고 나한테 말만 시켜도 했지. 누구도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가, 내가 진짜 죽을까. 어, 어, 어. 내 마음 그래도 내가 오늘 미친 짓을 해도 내일 되면 밥 주는 게 우리 맞아, 맞아. 밥나고밥먹밥는게 우리 는게 우리 밥먹게 우리 마먹게는지알지 우리 다 키운다고 나 정신도 맑게 오늘은 닦아주고 네. 어, 좋은 데 보내준다 하니까 네. 나 이제 갈게 누나 네. 이제 안고롭힐게 그래. 그래서 제일 봐. 먼저 응. 이렇게 조상이 아플 수 있으니 응. 상문에 조상고에 걸 있는 거 먼저 닦고 갑니다 응. 네, 왔다. 큰큰 어. 응. 큰 오빠. 큰 오빠. 어. 응. <웃음> <웃음> 모습이 똑같네요. 오빠 네, 서 왔다. 있는 모습이. <웃음> 술 먹은 모습 <웃음> 똑같네, <웃음> 오빠. 응. 와, 불렀나왜 갑자기 가버렸어, 그렇게. 밤새 안 되게. 응? 그러니까 자는 잠시래. 응. 숨이 안 쉬지는 듯자아 응, 응, 응. 배는 자꾸 불러오고. 응, 그때 응. 몸이 계속 안 좋았나. 는 응, 계속 안좋았어 그러면서 응. 자꾸 붓고. 응. 근데 인생이 뭐, 참힘고 뭐, 뭐, 응. 인생이 두해 살아야 돼 뭐. 짜고 오빠 그런 적이면 대진 애들 는데 마음이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 하기도 오빠는 그래서 괜찮다, 너, 괜찮아. 어. 그 가서는 괜찮아. 어. 나 그냥 편하게 그냥 이 세상 그래.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힘들어지 오빠는. 구야 음. 공상들지 말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음. 어? 음. 그 아들들한테 그 얘기 해가지고 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살으라. 어? 어? 살던 그대로 몸이 땡그그그 그, 인데 뭐 어찌 안 되던데 그래. 내랑 내 동생이랑 때문에 누나님 못간거다 안다.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래서 갈게. 너무 맞아. 미안하다. 맞아. 진짜 미안하다. 응. 이제,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응. 이제 너가 편한 대로 살아. 다 만나서 네. 편하게 잘 지내, 요 네. 오빠. 아, 음. 우리는 이렇게 다시 네. 다 만나갈 테니까 네. 남은 네. 동안 네. 잘 살고, 네. 알았지? 네. 후회 없게 와라는데그 전에 뭐 이제, 어, 누나, 니는 나한테 안 네. 혼난다, 네. 알았지? 편하게 살게 해줘. 네. 응. 다 닦아내고, 그들이서, 네. 응, 네. 거들하고, 그냥 네. 시민고 아픈 거 닦아갈게. 네. 아이고. 이모 아들이 몇 살이고 집에 있는 아들이 마흔. 작은 거, 작은 거 많이 어치치겠어 이곳을 하는 이유는 차수 네. 리모가 이걸 자꾸 하자 했던 이유는 네. 조상도 조상이지만 그 아들 살리자고 한 거다. 네. 자 내년 운세에 올해 지나고 내년 운세는 그 아들이 네. 큰 사고가 나거나 네. 다칠 운세가 엄청 든다 아. 성씨가 뭐고? 김씨. 김씨. 김씨. 작은 아들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는 김씨잖아 이모가 이렇게 급하게 자꾸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을 준 거는 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살아올 수 없지 산 사람을 지키자고 이모한테 이때까지 옆에 다 식구들을 지키고 살았는데 자기 아들까지 잘못돼 봐이모 살겠나 언니가 그래서 그 아들한테 너무 사고수나 다칠 수 어, 몸에 고변수가 엄청 많이 들어와 오늘은 그거 막아줄 테니까 최대한 그런 줄 아세요? 아, 오늘은 이제 엄마들이 친정일이에요. 친정에 이제 형제 일신들이 갑자기 상문이 연달아 나다 보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될까. 그러고 이제 형제들을 천도제를 해주고 싶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늦었죠. 그리고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다 결혼을 못하고 혼자 다 사시다가 가신 분들이라서 또 정시가정에 또 자손이 끊어진 상태에서 뭔가 천도제를 하고 출가 외인에 이제 이모들이 하자니까 신명도 오시지도 않고 이제 조상들만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굿이라는 게 죽은 영가를 천도하는 목적이 산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의미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언니가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동생분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고네 영가 사 한여러 생애 지은 후짝 흙, 은은 은박, 은 은은 은박,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가은리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은은 진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오늘 너무 선생님 만나 뵌게 정말 감사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처음에는 나는 안한다 했거든 뭐 알고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나쁜 기고 좋은 기고 잘못된 점도 내가 반성하기도 되고 저희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덜데요 앉아있으니까 좀안 됐더라고 어쨌든 좋은 곡하자 예, 예, 그렇게 어쨌든 간에 고맙습니다 찾아봐주셔서 고맙습니다